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사용자 정의 컷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더 복잡한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부터 먼저 작성을 하셔야겠죠. 네,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는 좀 원점하고 구속을 잡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원점에다가 이 중심이, 그 스케치의 중심이 보통 우리가 스케치 그리실때 스케치의 중심을 또는 스케치의 이미지 점을 원점하고 구석을 잡으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컷한 부분을, 그렇죠? 사용자 내가 만든 컷을 배치하실 때 스케치 점이 필요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원점하고 원점 위치에다가 스케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XY 절대 좌표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음대로 회전할 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테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하나 더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아마 좀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필요한 스케치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저는 두 가지 타입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컴피그레이션 설정을 이용했어요. 컷 어, 깊이 깊이를 치수로 제어하는 거. 그래서 완전히 뚫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깊이만 이렇게 톡 네, 뚫는 거죠. 뚫는 것보다는 톡 찍어 누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컷 깊이 치수 제어 또는 관통 돌출 컷두 가지 타입을 하나의 파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설정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시 상태도 이런 식으로 컷 깊이 치수 제어에서는 노란색, 관통에서는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색상도 한번 제어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를 라이브러리에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된 라이브러리 컷을 이제 편집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스케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차분히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파일은 아마 컷01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파일 안에 보시면요. 보르시면 설정이 두가지 있죠? 깊이로 제어되는 거, 완전히 관통되는 거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시고요. 템플릿선 네, 파트 및 밑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없으신 분은 일강을보셔가지고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파트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저장을 할까요? 파일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자, 컷 01은 있으니까요. 언더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정면에다가 스케치하겠습니다. 항상 원점하고 걸리니까요. 저는 원점을 좀 피해서 이미위치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는요. 100백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치수는 사실은 뭐 필요 없는 치수죠. 여러분, 내부 지수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냥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백백, 기본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돌출하죠. 반대 방향으로 할까요? 예, 10 좋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렇죠? 좀 어두우니까요. 간접조명을 좀 키우겠습니다. 0.5 정도로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치수 스케치 사을 하시다가 이제 변 파워펜들 볼까요? 지수도 표시하지만은 치수 지수 이름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이게 숨기기 있죠? 지수 이름을 보이게 하시고요. 주석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처 치수 보이기 하셔야지 이렇게 보일겁니다 이 치수는 사실은 필요없는 치수죠 네. 라이브러리 개념을 좀 이해하시나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남겨보죠 윗면에다 이제 스케치 하는 겁니다 스케치 면의 수주로 보죠 자, 스케치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심선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죠. 중간점선으로 하셔가지고 보조선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이렇게 수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이게 수평으로 들어오니까요. x축하고 수평 개념이 들어오니까 삐딱하게 그리겠습니다. 자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요.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선 사이에는 수직구속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은 일단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랑 각도를 주겠습니다. 저는 10도라고 하고요. 변변수 이름 있죠? 요걸 r o t a t i o n Angle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정의되 있죠? 저기 갖다 놓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하나씩 그려와 보겠습니다. 일단 라인 가지고요. 4분의 1만 그린 다음에 대칭 복사 개념을할 겁니다. 이쯤에다가 일단 이렇게 수평 수직 막 따라하는게 좀 그렇죠 그리는 과정에서 구속이 걸리는게 싫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채 이렇게 일단 그리세요 요 점에는 일단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놓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구속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선을 몇개 그리죠 하나 요선의 중간점 있죠 또 하나 이쯤에서 대략적인 위치에서 하나 또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제 구속을 잡아가는 겁니다. 요선이랑 이선이랑은 평행구속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이랑 이점은 이선의 중간점이랑 일치하겠습니다. 이선은 요선이랑 평행, 그 다음에 이선도 이선이랑 평행. 이런 구속 잡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점은 이선이랑 일치. 그리고 두선 사이에는 수직구속을 걸겠습니다. 여기서 점이 떨어져있네요. 일치. 그 다음에 이 선도 이 선이랑 수직관계를 걸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 대충 이렇게 구속을 맞춰놓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좋아지고 완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두선사이에요여 선과 이선 사이에는 저는 25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Total Withers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도 있죠? 이 선이랑 이 선이랑 각도를 주겠습니다. 저는 3도라고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 변수이름만 바꿨네요. 자, Inner Draft라고 하죠. 변수 이름은 한글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있죠? 얘랑, 얘랑, 네. 얼마 안 된다면 25입니다. 그 다음에, total h a t 라고있습니다 혹시나 오타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2선과 2선입니다. 이 선과 이 선입니다. 수평 구속을 안 잡으시면, 이게 각도 개념은 나오니까 미리 기학적인 구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어 에이트 잡았죠 그런 다음에 이선하고 이선은 이선과 이선은 이선 있죠 이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구속이 걸리게끔 대칭구속이 걸리게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점이 쭉 안쪽으로 갖다 놓고요 이선이 이 점이 이점하고 일치구속을 주면 쭉 연장되면서 따라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선과 이선은 예이미 위더스라고 주겠습니다 1 5라오요이노미더스라고주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 정의가 끝났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스케치를 완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선 하나 둘셋개네 개죠 일일이 선택하기 귀찮으니까 선하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 선택 대칭 복사 기준은 요 선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한번더 하죠 체인 선택 대칭 복사 기준은 이번에는 이 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필레 처리하죠 필레선 이제 3으로 하겠습니다 3 주시고요 그 다음 에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여러 부분, 이쪽도요, 요렇게, yes, yes, yes,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우, 너무 복잡하죠? 보기에서 구속 조건을 잠깐 꺼보죠.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자, 인 n 플랫 r flat, r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됐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완전 정의가 된 겁니다. 포인트를 보시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웃음> 네,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어, 스케치 작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일단 빠져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어가지고 이제 돌출 컷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설정을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어떤 거야? 이렇게요. 컷 깊이, 치수로 제어되는 게 있고 그냥 관통 두가지를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자, 이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설정. 솔리드웍스를 좀잘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 컨피규레이션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어떤 시리즈 형태의 어떤 규격물들을 관리할 때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도구 툴바에 있는 설계 변수 테이블까지 활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요 기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이 들어왔어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통 돌출 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일단은요 요 스케치 가지고 돌출 컷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1mm 1티 정도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케이 됐죠 자그 다음에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에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요 이 스케치 가지고 한번 더잡으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통 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양쪽 관통을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건 나중에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양쪽 관통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이 스케치고 양쪽 관통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양쪽이 될 만한 게 없나 봅니다 위쪽에 뚫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알았다는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이 돌출컷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얘를 기능억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출컷 해가지고 양쪽 관통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컷이 3개나 있죠 그렇죠? 어 3개 다 필요없을 것 같은데 왜 3개가 있지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부터요. 속성에 들어오겠습니다. 설정을 세개 만들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두 개만 있는데요. 조장. 한쪽으로 관통 돌출 컷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복사해 주고 설명에다가 코멘트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하나의 설정이 만들어졌죠. 그다음 위에 있죠. 엄마에서 마우스 오른쪽 설정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으로 했으니까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어, 관통 돌출 컷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하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컷 깊이 치수 제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준거니까 여러분이 그때그때 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이 3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담아보죠 그러면 컷 돌출 1번 있지 않습니까? 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피처 설정 있죠? 얘는 어떻습니까? 치수로 제어되는 거였죠? 한번 피처 편집 돌아보면 이렇게 치수로 제어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처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컷 깊이 치수로 제어되는 거에서는 기능 억제가 되면 안 되겠죠. 활성화되어 있지만 나머지 설정에서는 기능 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요 두, 두 번째 거 있죠? 얘는 뭐였죠? 관통이었죠. 한쪽 방향으로 관통이었기 때문에 피처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다 해제하시고요. 그쵸? 한쪽으로만 음, 관통 여기서만 기능 억제를 해제하고 나머지에서는 기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요세 번째 건는 어떻습니까? 양쪽 관통이었으니까 양쪽으로 관통에서는기 억제를 하시면 안되고 나머지에서는 기 억제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번 두 개를 한번 볼까요? 요거 있죠? 쭉 내리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요쪽에서 설정을 한번 보죠. 조거 어, 밀어간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양쪽으로 돌출 컷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만 활성화되죠. 컷 깊이 치수제화하면 얘만 활성화되는 겁니다. 더블클릭하면 얘만 활성화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설정을 만든 다음에 이 형상, 각각 형상들 물론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되고 뭐 특정한 군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잡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피처 속성에들 피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씩 하나는 이거는 턱, 어, 턱 컬토출 이런 커키피치수 제어에서만 음, 어떤 그렇죠 사용되도록 할 거니까 요 하나만 각각 하는 거죠 피처 설정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에서는 기능 억제를 해놓고 어떤 서, 설정에서는 기능 억제를 하지 말므로서 활성화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치수로도, 이 치수 깊이, 뭐, 1mm, 2mm, 3mm, 이렇게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근개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고 모델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원래대로, 예, 더블 클릭하면 돼요. 따닥 하면 다시 원래대로. 알죠 동그라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컷 깊이 치수 제어에서는, 일단 스케치는 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어, 숨기죠? 일단은 숨기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또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게 뭐죠? 아 제가 한번 뭐 치수 하나 빼먹었죠? 이거죠 이거? 예요예 예, 치수 1름이 뭐죠? 깊이입니다 깊이 그렇죠? 자 더블컬 리 하셔가지고요 컷헤이트입니다 컷헤이트 이렇게 주시고요 깊이는 1로 주겠습니다 네, 컷헤이트 같은 경우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수 제어에서만 이거 의미가 있지 관통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수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계속 보이기 귀찮아요 마우스 오른쪽 숨기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지수만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요 표시 상태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지수 제어에서는 오목더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이 설정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이 들어오셔가지고 표시 상태를 링크에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다가는 뭐 어떤 이름을 주셔도 상,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구이주고 싶다 그러면 요 설정 이름하고 똑같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설정이 잘 안보이네요 좀더 내려보자 아이 그래도 안보이네요 설정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이건 살짝 에러같습니다 저는 뭐 기본 이름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색깔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색깔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렇 색깔, 이 상태, 오케이 OK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색깔 찍으시고요. 여기서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탄진이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쭉 선택되겠죠?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탄진이 선택. 네, 선택이 여러 개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면색 색깔을 뭐 노란색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한쪽으로 관통 이 부분에서 탄젠 선택 이쪽도 컨트롤 키 누른 채탄젠 선택 됐죠 그 다음에 이 면이죠 선택되어 있는 면상에서 마우스 오른쪽 면 속성에서 면 색깔을 빨간색 정도로, 색깔 좀 직체합니다. 고업에서 광도를, 조명 광도 있죠? 이를 좀더 키우겠습니다. 자, 오케이. 됐죠? 양쪽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된 부분은 탄지인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요. 탄지인 선택. 색깔을 물로 줄까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만. 파란색이 좀 그렇죠. 연두색. 고급, 광도, 조명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커키 빛이 치수요. 노란색이죠. 양쪽, 한쪽,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왜 그렇죠? 얘의 속성에서 요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설정 표시 상태는 하나만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음, 기본적인 어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요 숨기기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도 요거 필요없죠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그 준비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치 작업을 했고 설정도 했고 표시 상태하고 링크도 걸고 기본적인 작업이 끝난 거죠 네, 저장을 꼭 하시고요 이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이브리에 등록하고 이제 실제로 커스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환 수고하셨습니다.